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객잔에서 나와가지고 포드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가고 있어요 8시 반 버스고 현재 시각은 7시 반입니다 빨리 가야겠죠? 고성을 벗어나야 해요 약 30분 정도 걷네요 이제 그 리장 고성에서 벗어나서 리장 시내로 나왔고요 버스정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서 벗어나서 시내를 걷는 중이에요 그래서 음, 그 대기실에 가있겠습니다 8시 반 버스인데 30분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아한 20분만 더 잘게요 배가 가서 컵라면을 사먹고 있습니다 여기 <웃음> 손수 끓여지시네요 사면 확인는데물 조절은 정말 대충 하셨어요 선보다 훨씬 넘겨가지고 걱정이네요 음, 컵라면입니다 보안검색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랑 그 버스표를 보여드려야 하고, 가방짐검사도 해야 돼요. 대기를 하고 8시 반 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여기서 좀쉬시을마이 취하다가 한1 5분 정도 있다가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이 배낭을 메고 저는 이제 트레킹을할 거예요.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가크되겠데게 크죠? 그러면 버스에 타서 뵙겠습니다 친절히 제가 탈 버스까지 안내해주고 계시네요 고마워 땡큐 도티하고 시아까지 가는 버스예요 버스 타는데 굉장히 평가를 탑수해요 짐을 두껍게 타야 할수 있어요 짐을 따로 응. 넘어 놓는 칸이 없네요 가시는 분들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소에서 잠깐 내렸어요. 얼마나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병풍 아니라 진짜 풍경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동안 바로 세차를 하시네요. 우리가 타고 오 버스를 바로 세차를 하셨어요.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좋고 맞죠? 화장실을 쓰려면 1원이 있어야 되나 봐요. 사 지금 어제 휴게소에서 내가 이 쉬었다가 다시 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몰나> 올라나더 갈지는 모르는데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간것 같습니다. <몰미> 그 저는. 여기서 이제 호도 티켓을 구매를 했고 버스 안에서 기사님한테 바로 내그 티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샹그린라로 가는 표를 예매를 했어요 현장에서 사면 가격이 60%였는데 여기서 바로 기사님께 구매를 하면 5 5이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면 호도 트레킹에서 걸죠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두금도 옆에 계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시멘트 길만 계속 이어져 있네요 버스에서 내려서 걷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닭이 등장해요 되게 멋있게 생겼어 안녕하요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콘크리트 바닥이 있네요 좀 멀리서는 설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는 특이 네. 느낌보다는 그냥 시멘트길 걷는 느낌. 네. 지금 네.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네. 이쯤이면 네. 네. 이 시멘트길이 끝날지. 이렇게 다안들리겠네요 사람들이 호흡해서 태어다는 말이 이런 친구들인가 이 봐요 편의점이 <웃음> 아, <퀴즈파니> 나오네요 하가 나는 영말로 있네요 가 났어요 로가야되는 진짜 트래킹시작되구나 이렇 계속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런 뷰가 보이네요 그렇지. 동행하는 친구분들 두분 중국분들이세요 지금 이 정도 높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네 와이참 이게 장관이다 동행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위험하긴 해요 그 학교 동아리 동생이 미끄러, 미끄러운 미끄 신발 신고 가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어? 미끄러운 신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하니까 그러면 뭐 부조금 내겠다고 하던데 말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지금 지쳤어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라오니까 인간가 보여 인 g a n Ingan, i n g 요 n Ingan, Ingan, Ingan, Ingan, Ingan, Ingan, i n 는 a n Ingan, i n g a 아무튼저 멀리 사람이 지나가는게 보이네요 쫄러로 가면 되겠다 저기 간식거리를 파는 듯한 매점이 있네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물3개씩10 의안 하지만 3만씩 낫겠어요 물도 있고 위험해 다행, 아야, 다행히 평지 구간이에요 당분간은 아휴 생각보다 힘드네요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이 배낭을 메고 오지 말걸 그 근데 배낭을 안 맸으면 전 어차피 리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있는 게 나아요 갈아입을 옷이랑 씻을 거랑 보조배터리랑다배낭했거든요 다른 가방은 없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꿀팁은 제가 길을 잘 못찾겠었는데 이 바, 바닥에 말똥들이 되게 많아요 말똥인지 동물똥인지 똥을 따라가면 돼요 Let's follow the 똥 집에 가고 싶어요 가봅시다 이 똥만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면서 발을 야, 야, 어 똥냄새 어. 쉬는 곳에 간 듯해요 외국인들이 있네 또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고 내리막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좋기만 한 것도 아니네요 내리막길도 음료수를 좀 마시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목이 말라 눈앞에 드러난 갑자기 걸었던 것들이 확 풀리네요 사실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냥 아까 그 버스에서 같이 내린 중국분들 따라오다가 그분들은 뒤쳐져가지고 저 뒤에 이제 보이지도 않고 나 혼자 막 가는데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길은 길이니까 일단 가긴 가요 너무 쓰러져있긴 한데 조심히 사이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외국인들 네명 저보다 한참 앞서가던 애들이 쉬고 있어서 걔네보다 제가 앞서 질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이게이 맞나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음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도 거의 다 마셔서 물한 뭐 병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으면안 돼요 물한 병으로 하루를 버텨야 돼 그러면 마을이 등장했네요 뭐지 이 마을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